안녕하세요 민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 습지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라서 실내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동의가 너무 심심해해서 저희가 오늘은 처음 여기 습지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볼까요? 이렇게? 네, 어? 네. 여기 길이 없네 어차피 여기 왔다갔다 해야 되나 봐. 아 어, 그래 안쪽으로 하면 되지 어 그러네 그리고... 엄청 크다 오늘 응. 그냥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매뉴얼로 검색을 했었어 요즘 와이프 완전 <웃음> 고수예요 고수 네이버 지도로 어디 갈때 찾기 또 어디 가야겠지? 이쪽으로 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던데 아, 왼쪽으로 아니, 가보자 아, 근데 그 저기 사진을 크게 해놔가지고 안 보이나 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아왔올 때. 음 그래. 개구리. 어, 네. 동이 좋아하는 개구리. 맞다. 어디 까끌구슈까크 와가요. 개구슈까. 동 개구리 어떻게 해요? 와. 개구리 개구리 무대예요. 갑자 태풍 오고나서 날씨가 진짜 가을 날씨가 됐어 저 음, 지금 너무 추울까봐 걱정이다 그러게 올해 더울까봐 걱정했었는데 일단 추우면 동이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 비물차에서 내려놔 맞습니다 땀나 <웃음> 또 여보도 또, 동이도 <웃음> 동이 내려달래서 내려달려 줬더니 열심히 <웃음> 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난또 걷고 싶어서 내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차를 굴리기 위해서. 어. 불나면 소방차 있고 누가 아프면 구급차가 있다. 동이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필요 없어? 구급차, 스콜을, 아 스콜을. 동이야, 자동차 잡아야지. 스콜을 보면 미리 스콜을 보면서. 동이 안놀 거면 엄마 주세요. д 엄마 줘야지. 음. 가자. 엄마가 나중에 동이 놀 거면 줄 거야. 동이가 요즘 좋아하는 건, 뛰기. 아니네.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동이 여기 있어.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어? 둥이 아빠? 아빠 둥이 아빠? 말했잖아 갑자기 모르는 응. 척해 뭐? 어? 둥이 아빠? 아빠 어, 네.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동이 잡아야지. 동이 잡아야지. 동이 강아지. 동이 강아지. 여기? 소방차 달래. 소방차. 아픈 사람 있나봐. <웃음> 아니야? 요즘 이거, 이거 달라고 그러고 자. <웃음> 뭐 줄까? 뭐 줄까? 여기 뭐 있나? 아, 간식 줄까? 동이 간식 리액션. <웃음> 자, 동이 잡아야겠다. 와. 어. 아빠 안아 주세요. 아빠 한 안아 주고. 은동이, 동이, 동이 무서운하거 같은데? 네. 동이 무서워고? Страшно. 휴, 동이 완전 무서워. 알았어. 엄마가 안아 줄게. 아빠가 무섭게 놀아 줘. 아닌데 재밌게 놀아 줬는데. <웃음> 지금 여기도 사람이 없다. 지금 오리동절 했어. 아빠 아빠 뽀뽀. 응 아빠 뽀뽀. 어, 이거 있어 서 산데? 아빠 뽀뽀. 하이. 엄마 뽀뽀. 엄마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어. 응. <웃음> 둥. <웃음> 종... 그 소방차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 고급차는 이제 버렸어 어? 어? 엄마 살려줄까? <웃음> 어? 어? 아싸 신난다 아 역시 더럽게 <웃음> 해야지 재밌지 이제 어떡해? 이제 소방차 아 발, 발로도 밟아야 되네 그러네 그래서 아빠가 하얀 옷을 안 입었지, 롱. 이제 소방차 드라이브 할수 있나 없나? 오. 오. 형이, 안녕. 아빠, 아빠 엄마 간다, 안녕. <웃음> 아싸. 응. 아이고. 아빠가 물티슈 챙겨오기 잘했어. 좋았어. 자 동이 아빠 손 보여줘봐. 괜찮아, 끝 보여줘 yeah. 끝까지 끝까지 놀고 그 다음에 손 씻어. 응 먹지만 마, 알았지? 아니야, 동이 깨끗해. 목이 똑부둥부응 나, 너아야지 닦아, 닦아. 동이 나와야지, 나와. 나와야지 엄마 닦아주지. 그치? 동이도 은근 이렇게 들어온 거 싫어해 자기 몸에 뭐 묻건 묻는 자기 몸에 뭐 묻는 거 싫어해 동이도 여기 여기 내충이 아이고 여기 내충이 닦고 그 다음에 물로 닦아야지 화장실 가서 닦아야 돼또어 깨끗해졌다 그치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깨끗해진 게 여보 손에 아직 묻어있대. 응, 이제 괜찮아. 응. 야, 깨끗해진 게 마음에 안 든다. 응. 어, 동희야. 왠지 지금 얼굴 얼굴로 <웃음>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 <웃음> 그치, 소방차 들. 드... 와, 소방차 엄청 더러워졌어. 가자, 가자 동희야. 엄마한테 가야지. 무얼 닦아야 돼? 저 바퀴 더럽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물로 씻어야 돼. 응. 동이가 요즘에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해졌어. 아 어, 아니야 요즘 아니야 시작부터 그렇었어. 응. 동이한테 줘. 동이가 해봐. 동이야동이야 나... 동이야, <웃음> 그냥 새로 기프트 해야지. 이 저거 들어봐. 들어줘 바닥에. 자 동이가 닦거. <웃음> 이제 깨게 태렸어? 마음에 들어? 이제? 아닌 것 같아. <웃음> 아, 이제 좀 이제 화낸다, 이제. 레벨 <웃음> 버티라이 됐어? 마음에 들어? 괜찮아. 땅키 그레지니 б о 도지이 무릎에도 지는 것도. 이제 이제 싫어? 여기 화났어 내봐. 아유 진짜 남자잖아 왜? 아, 아. 나왔어? 남았어 아직 남았대 아이고 열벽 중이야 진짜? 맞지? 이제 그러니까 진흙게 가서 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들어갔네 토마토를 고르고 있는 와이프 여기 습지공원 바로 앞에 여기 무슨 농장 같은 게 있어요 토마토가 되게 유명한 거같요 그래서 지금 토마토를 와이프가 고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토마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가 그냥 하왕맡타봐오 이렇게 진짜 타자마자 그마토 타자마자 나는 향인데. 근데 지금 한국 정 완전 느꼈어. 아주머니 그냥, 그냥 주셨어. 그냥 애기 먹을 거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가져가라고. 봐봐, 얼마큼, 있, 먹을 거. 얼마큼 있어? 그 정도? 근데 다 조금씩 조금씩 못난이야. 이렇게, 음. 이렇게, 뭐 이쁘지 않고. 근데 이쁘지 않고, 이쁘지 않아도 뭔가 농약이. 없다음 드시잖아. 자 오늘 아, 성공했다. 아니야, 아, 아니야 한국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너무 할머니 너무 착해서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박스 사야 돼, 사, 사 사야 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집에 갑시다 우리도. 건강하자 동마토로 응. 가네. 가네.